위너 위너 김진우 임자도 출신 학력 성형전 팩트는? YG엔터테인먼트의 위너의 멤버인 김진우는 서브보컬을 맡고 있으며 팀내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입니다. 김진우 고향 전남 신안군 임자도 출신으로 잘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섬소년으로 순박하게 자란 탓인지 순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일부에서 위너의 김진우 성형전 특히 코를 성형한 것 같다는 의혹에 시선을 내비치며 네티즌들이 감론을 박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공개된 김진우 과거 졸업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모태미남임을 알수 있습니다. 김진우 프로필 올해 나이 1991년 9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출생. 위너 김진우의 키 178cm 혈액형 A형. 김진우의 학력 학교 임자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은 안했습니다. 종교개신교. 위너의 김진우 가족 관계 아빠, 엄마, 누나, 여동생.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데뷔 초 다른 멤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최근 MBC 간판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한 데 이어 라디오 스타녹화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지의 마법사를 통해서는 데뷔 후첫 예능 고정 출연이라는 꿈도 있는데 그야말로 값진 예능 원석의 첫발을 내디둔 것입니다. 김진우의 아버지 어머니는 임자도에서 생활하시는데 아버지 직업은 어부이며 주먹 쥐고 뱃고동 임자도 편에 출연하셔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전라도 사투리가 들리고 방송도 잘하시더군요. 최근 예능을 통해 보여준 활약에 대해 그는 그냥 너무 좋다. 평소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 기회를 준 MBC와 PD님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예능에서도 맹활약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